상상도 못했을 거다, 이놈아 <웃음> 미쳤다 와... 아이스 하바버 뭐야 이러면은? 창조 킬 And 3-2 Inara goes into the, I guess 1-3-2 kills the Armorsmith, then 3-2 Inara goes into Bloodboil. That's all happening to evolve. <laughs> I guess it's not even relevant at this point, it's either he survives next turn or he doesn't. <laughs> oh jeez, I mean. There's a lot of possibilities that come s with what's about to wait, happen. Wait, wait, wait, wait. Oh, okay. Oh, oh he gets to create an abomination! <laughs> oh my gosh, he's dead! He's dead with abomination! You're right. I think, surrender, surrender, somewhat messed up there. I think, uh, right. He was. <laughs> <laughs>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 어쨌든 총 9만화가 필요한데 동시에 하 어? 면아 맘가 이걸로 바로 그래서 다음 턴에 여덟 장 이니까 손 여덟 장 갖고 오오 괜한타 이게 제일 좋네 한 턴이 더 빠르네 아, 뭐냐 이거? 그 밥으로 갖고 오고 우와. 지린다. 딱댐이야, 설마? 존나 멋있어. 인정. 아, 진짜 쌈인정 치고 치고 이0 만들고 그밥 쓰고 자리 댕겨서 전터의가져왔던고 라라라라라 개 지렸다 나, <웃음> 나, 나, 처음 봤어 <웃음> <웃음> 간다. 허저랏 <웃음> <Let's go. 웃음> <웃음> 아이고 여덕의 라이프도 이미 제로라고